이 답이 안 나온다. 뭐 쳐야 돼요? 이거 별수 있냐? 이런 공은 이렇게 쳐야지. 뭐 이쪽은 누가 빼줄 건데요? 아니면 이렇게 치던지. 그럼 이쪽은 또 누가 뺄 건데요? 야, 좀 무서워서 당구 못 치면 어떡하냐? 알겠어요. 빤치로 한번 쳐볼게요. 어? 시인, 난다니까. 후덜덜, 아... 니네 빤치 진짜 찍인다잉 당구는 철저히 수학이다 이런 공은 분리각이 최대 90도니까 십자가를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 볼을 여기에 얹어 라 그리고 거기만 딱 때리면 되는데 이미지 볼이 잘안 그려지네 감각이 없으면 이미지 볼도 못 그리는 거였세 당구는 예술이라니까야채작가너 당구 대에 그림구만 그려 니네 당구는 낙서야 대충 치고 빨리 들어와야죠. 이미지 볼도 못 그리면 선할이야 너희 씨두고 봐. 푸하하하하. <웃음> 쪽못 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씨. 아싸라아싸라아싸라 소용 있네. 빨공이 코너에 박혔네. 삼지로 공수양빵 가고 다음 공놀이자 아이씨 이것 봐라 나도 더블 공수양빵 택도 없네 대회전 빠지면 디펜 된것 같은데 야이씨 뭔데 빨간 공 건들면 치는 거다 아야 힘내야 뭐더냐? 안가고 오케이, 장장난이다. 착석하시고 오케이, 짝방구 빠지면 또 수비잉! 아다 일점 먹기 힘들다잉 대스 저..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황호시네. 근디 이런 공에는 함정이 있지 지금 이 각도에서 위단을 주고 치면 공이 투쿠션 맞고 튀어나와 보러 금께당점을 중단해서 회전만 주고 쭉 밀어야 되는 것이요 어디서 좋은 거 하나 주워들으셨네 요새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? 최 작가 알고 있었는가? 자네 당구 보면 알 리가 없는디 저도 그런 예술기 있는 공은 잘 치거든요 한번 쳐봐요 어떻게 못먹는지 보게 이 사람이 이건 맞아있는 공이라니깐 후하하하하 <웃음> 맞아있기는 개뽀 뭐야 맞아있다 했는가 안했는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흠아 hmm. uh.